10월에 도쿄 수도와 동북 지역 아우모리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12월에도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동북 지역 아우모리현에서또한번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에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6시 42분에 동북 지역 미야기현 아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도카라열도에서 25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아바다에서는 12월 9일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아바다에서는 12월 12일까지 1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비일까지는 아우무리현 동조 각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10월과 12월에도 마찬가지로 도쿄 수도 지카 지진과 동북지역 의 연속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 주듯이 12월 12일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이보리 지역에서도 12월 10일에 규모 2.6이 발생한 이후에 12월 12일 일요일에 홋카이도 네모로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시간 뒤에 또한번 12월 12일 일요일에 홋카이도 도카치 남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후 5시간 뒤인 12월 12일 12시 22분에 또한번홋카이도서쪽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도쿄와 동북 지역의 강진 이외에 12월에도 도쿄와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 인근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